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종이접기를 한번 해볼거예요 오늘 접을 종이접기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아주 쉽고 우리가 아, 그전 시간에 했던 세모 접기를 두번만 하면 접을 수있는거예요자 먼저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모서리 끝을 맞추신 다음에 가운데 눌러주시고 양옆으로 잘 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등이 될 부분이에요 등이 될 부분이니까 반을 접어 주셔야 되는데 반을 딱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반 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딱 눌렀다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반이에요 반을 딱 올려서 접어주시면 이쪽은 왼쪽은 반이 접혔고요 오른쪽은 조금 더 짧게 접혔어요 됐지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접어 주십니다 이렇게 잘 맞추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메뚜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날개, 메뚜기 등딱 됐지요? 눈만 그려주시면 돼요 눈. 메뚜기 완성됐죠? 이렇게 놓으시고 아이들이 이거는 뭐 많이 뒤집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4살 아이들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접어보세요 자 오늘 접어본 메뚜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재미있고 신나게 손쉬운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